음...그냥 없는거예요 쓰면 관사. 네. 아... 여자고 그냥 해야 되지? 근데 어떤 의미를 가져요? 무관사를 쓴다는 얘기는? 예를 들면 그냥 apples, friends, w a 이렇게 쓰고 나면 그 뜻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. 건강한신용소 구독자 여러분.